라연 언니는 저와 배구창을 체육창고에 가두고 사라졌습니다. 오랜 시간 갇혀있게 되자 추워하는 배구창에게제 옷을 벗어줬더니 우창이는 저는 춥지 않냐고 합니다. 그래서 저희 집은 가난해서 추운 거에 익숙하다고 했습니다. 제가 추울까 봐 걱정해주는 걸까요? 그럴리가요. 저안 추우면 더 벗길라 했답니다. 여기서 더 벗으면 속옷인데 그건 우창이도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인가 봅니다. 저희는 언제까지 여기 갇혀있을까요? 그렇게 학교 수업이 모두 끝나고 드디어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. 문 열리는 소리에 우창이는 호다닥 뛰어갑니다. 우창이가 문을 열자 라연언니는 놀랍니다. 화난 우창. 문을 주먹으로 칩니다. 라연언니에게 화내는 우창이는 처음 봅니다. 언니도 무서운지 떱니다. 라연언니에게 경고하는 배우창 지금 자기가 언니를 좋아하는 게 평생 갈것 같냐고 합니다. 아무 말 없는 라연언니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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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저도 제호 처럼 만들 겠다고 합니다.